전주 참 좋은 우리저리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7월 26에서 28일까지 열린 여름방학 어린이 캠프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다문화가족, 어린이, 지도교사 등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진서스님의 지도로 진행된 이번 어린이 여름방학 캠프는 어린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력을 높이는 인성을 갖꾸고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4찰예절에 대한 수비에 이어진 입제식에서 회의수님은 2박 3일의 캠프 기간 동안 상대방을 배려하고 화합하며 즐기는 캠프가 되기 바란다며 캠프 기간 동안 신나고 재미있고 안전한 캠프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여름 캠프는 바로공냥 미션 게임 입장을 바꿔 생각해 역할극 미니올림픽 물놀이 영어로 말하기 비누 만들기 체험 세계문화체험 등 놀이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놀이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키우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기를 펼치는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영화감상과 퀴즈 놀이가 진행됐으며 어린이 오기 수계식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회향했습니다